네 안녕하세요! 한국사기자빌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수도 부산에 나와있습니다 안 믿겨주신다고요? 무슨 소리냐고요? 라떼는 말이야 70여 년전 부산은 대한민국 수도였습니다 네! 이름하여 피란 수도! 그렇죠 6.25 전쟁 기간 중간에 이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 잠정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장소를 저와 함께 찾아가 볼 텐데요 아 때는 말이야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였다고 그곳 부산 가보시죠 네 여기가 지금 바로 대통령이 머물렀던 관저입니다. 지금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사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외국인 보이시죠? 저 사람이 바로 UN 총사령관이에요. 바로 이 공간에서 바로 UN 총사령관의 이 임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. 네, 여기 지금 무덕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. 일제강점기 경남도청 옆에 세워졌던 그런 건물인데 유교 전쟁 기간 중에는요. 바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.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? 뭐 전쟁성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했겠고 그다음에 한미협정이라든지 화폐 개혁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던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. 짜잔! 여긴 또 어디일까요? 여기 역시요. 이 피난 시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. 따라보시죠 이곳은 우리 정부가 이 미국과 어떤 정치, 외교 이런 관계를 수립하는 곳이었고요. 그 다음에 전쟁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유해. 또 각국이 나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짰던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. 네, 이 각국의 도움, 협력, 그리고 일단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아주 빠르게 국가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. 아, 정말 이 부산에서는 엄청 중요한 일들이 있었네요. 부산! 나 그런 도시야, 자, 이 전쟁통 정말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? 자, 여기가 지금 일본인들 공동묘지 위에 주거를 만들었던 게. 보여지고 있는 근건데요.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돌들이 보이는데 이돌들 글씨들이 새겨져 있어요. 금만가영표 금만집의 영혼을 담아놓은 표 비석이라는 이야기죠. 일본인 비석을 의미하는데 이 위에 이렇게 집들을 지어냈던 겁니다. 아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요? 그런데 살아내야 하니까 살아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Thank you. 부산시민공원입니다. 라떼는 말이야. 여기가 군사기지였다고 어허. 이또안 믿으시네. <웃음> 자, 따라오시죠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 전시도 있는데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,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엔군이 해야 될 것들. 이런 것들을 결정주는 모든 부서들이 함께 다 모여있는 복합기지다 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건 이 공간 이 공간에서는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밀접한 그런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결정된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 와 그러고 보니까 아니고 부산은요 수도 의 역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유엔군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미줄쫙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t h a n you. 여 지금 이렇게 이름들이 지금 적혀있네요. 아, 이곳에는요. 한국군을 포함한 11개국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자제 뒤로 보이는 이 공간은요. 2015년 프랑스 참전용사 이 베나르시의 그 사후안장을 시작으로 유교 참전용사들의 그 사후안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정말 세계 유일의 유엔군 합동묘역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자 여기까지 유엔 묘소를 둘러봤는데요. 오늘 둘러본 이 장소를 기억한 것만으로도 이 피란 수도 부산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데큰 힘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 또우리 아픈 상처,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. 지금까지 한부상의 젊은 금요생 최천상이었습니다. 라틴 말이야, 부산이 대한민국 수도였다고!